잠깐만. 어, 조심히 잘 다녀올게 어. 짜잔 띠로리 오늘은 천지 도령님과 마구에와 저 그리고 마이콜이 함께 들어갑니다 음. 어, 오늘은 한번 셋이서 으쌰으쌰 해갖고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 그 장소 아유, 감사합니다 음. 음. 그 장소 갑니다 안녕하세요 추천 눌러주세요 2022년 2월 13일, 2월 13일, 10, 아, 안 2월. 10. 어. 3일, 3일, 어. 13일, 안 13일 어. 스타트, 스타트, 꼬꼬, 공포방송 넘버원, 공포방송 넘버원 와, 지금은 음, 또 맛이네. 어. 그리고 <웃음> 이곳입니다. 여러분들, 그토록 기다리셨죠?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토록 보고하시던 보고싶하시던 그곳을 해와 쌤 그리고 천지 도령님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예, 선명히 얼굴이 나왔던 그 마루. 예예. 일단 그 마루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 마루거든요. 이 마루 바닥에서 안녕하세요.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뭐 있는 줄 알았어 진짜. 여기에서 이 마루 밑에서 어떠한 형체가 젊은 여자? 뭐 바보야. 또 바보지. 왜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집주인이잖아. 이 바보야. 바보 집주인이요? 그래. 여기 언니야. 여기 언니야. 그래. 바보야. 거기서 고르겠네 응? 여기 어디 다 있어. 그래요? 여기도 있다가. 너 놀래켜줘. 여기도 있다가. 잠깐 이거 좀, 여기요. 음. 에? 로케어. 거기가 모시 되죠? 자 여기가. 원래는 네. 무당집터입니다. 여러분. 어, 원래는 옆에 사당을 지키시던 단골래 무당께서 지키시던 집터예요. 아. 어, 집이 새로 변경이 됐지만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초가집이었고 제가 느끼기로는 이곳에서 모셨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신당자리. 어. 자 천지도루님이 지금 접신에 계시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 내 자리에. 거기 안에 아직도 잠깐 왔잖요 거기서 뭐 하셨는데요? 여자, 여자, 여자. 다리는 그렇게 하고 앉으신 거예요? 이쪽을 쓸 수가 없어. 아, 다리가 불편하시구나 어, 이쪽을 쓸 수가 없고. 네. 이게 벌인지 몰랐나봐 아.. 신발전 그럼왜 제대로 다 지키지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기는 <웃음> <웃음> 그러면 도망갔잖아 도망갔잖아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갔잖아 그러니 벌전이 안 와? 끝까지 지켰어야지 천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지켰어야지 그러니 벌전이 안 오냐고 그러니 구천을 떠돌고 있지 어? 살아생전에 못 지켰으니까 지금에서라도 이때까지라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야 왜? 왜? 내말 틀렸어? 눈에 들어오는 거다 알고 있었어 흠. 나도 알고 있었어 너 있는 줄 내가... 하... 그래. 그러게 왜 끝까지 안 지켰어? 왜 끝까지 안 지켰어? 너는 무당 되고 싶어서 됐니? 무당이 됐으면은 천명을 끝까지 받아들여야지 끝까지 지켰어야지 어디 남장녀랑 바람나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길 앞에서 남장네 세워두고 어? 하... 사람도 못살게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어? 여기 뭐야? 저기 저기 남자 하나 쭈그리고 앉아있잖아 가지 말래 우리 보고 가지 말래 됐어 가너네한테할말 없어 아 이제 그만 여기서 매어 있고 이제 가갈길가 어? 그, 알 만한 양반이 걔네들이! 이거. 걔네들이 날 싫어했어. 그럼 누가 좋아? 요즘도 그래. 요즘도 무당 싫어해. 요즘도 무당 싫어해. 그럼 어쩌겠어. 타고난 팔자고 운명인데. 이제 갈길 가셔. 응? 그래야지 여기도 사람도 이제 발도 디디고 살지. 이 좋은 터전을 이렇게, 어? 흉가로 만들어서 되지. 나 아니면 이 터를 닦을 사람이 없어. 아 누군가는 닦고 절대 못닦지 아, 누군가는 닦고 걱정하지 말아 걱정도 팔자야 좀 많아 응? 요즘 귀신들은 걱정도 팔자야 어. 어. 갔어 어. 어... 갔다고 저기 어. 깨져 갔어 어... 잠깐. 나 진짜... 나 깼다. 어... 자, 여러분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갑자기 접신이 돼서 설명 없이했는데이 집터를 보시면 양 옆으로 방이 어, 있고 저... 여기가 가운데 방이거든요. 여기가 신당을 모셨었던데고이 앞쪽으로 보시면은 지금은 밤이라서 보이진 않는데 물길이 있어요. 그 물길이? 응 물길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 아까 저희가 넘어온 곳이 아마 다리가 있었던 자리였어요. 지금은 낙엽이 많이 쌓여서 우리도 다리인지 모르고 건너왔는데. 여기 앞에 아까 전에 물길이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 어, 그래서 원래 이 터가 저쪽이 사당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서 도당제를 지냈고 여기서 마을을 수호하시는 분들을 음. 신명을 모셨던 자리예요. 음. 근데 이제 이 터에서 그 무당분이 본인도 여자이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어, 아무도 없이 홀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앞서서 이 사당을 버리고 나가신 거야. 그러면서 여기가 집이 허물어지고 다시 사람이 산다고 들어왔는데 살수 있겠냐고 터는 굉장히 좋은 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떠나게 할수 있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 방법이 없어요. 선들조차도 방법이 없다라는 우리가 거죠. 우리가 하려면 여기서 정말로 제대로 된 도당제를 지내면서 영가도 아. 그 위로하는 위령제를 같이 지내줘야지만 가능합니다아 위령제. 그렇죠. 잠깐 물길이 있나 한번 진짜로. 어, 봐봐 물길 있을까? 지금은 비가 안 와서 물이.. 한번도 그걸 확인 안해 봐가지고.. 물길이요 어? 여기가 물길이야 물길 어, 물이 있어요 지금 오는 거 같은데 아.. 원래 여기가 물길 자리야 거기 다리 자리도 있을걸? 아.. 낙엽이 많아갖고안 보일 수도 있어 아 물길이 있었구나 아.. 응? 네? 태주있다 태.. 태주가있다 오~~ 태주가 있었구나 여러분 태주라는거는 좀 무서운 얘기일수도 있는데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는 무당들이 애기를 산채로 항아리에 굶겨 죽여서 그 영을 가둬요. 그래서 그 영을 부리는 거를 태주라고 해요, 태주. 명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아, 어, 신당 단상 밑에서 항아리에다가 넣어놓고 귀신들이 휘파람 부는 거, 아니 저, 무당들이 휘파람 부는 거 귀신 부르는 행위잖아요. 옛날에는 명두를 부를 때 휘파람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신호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너 어느 집에 가서 보고 와라. 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고 와라. 그래서 무당이 앉은 자리에서 어, 그 어떤 장소에 있는 상황들을 눈앞에 훤히 보듯이 말하는 정깨가그 태주를 이용했을 때. 근데 지금 여기 태주가 있어. 근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잠깐만. 여기 모시던 신명이 황아리? 다안 걷어졌어. 황아리? 근데 저렇게 큰항아리는 아니고 네. 더 작은 항아리예요 아기를 어, 폐아 음.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속에 그 자궁의 뱃속에 있는 모양으로 네. 아주 조그만한 항아리에다가 네. 구겨넣은 거지. 근데 어, 지금 기적기적. 제 눈에는 이 태주가 빨간색 불로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화면에는 안 잡힐 텐데 겉에는 파란색이고 안에가 빨갛고 그 모양으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이것들이 뭐 하나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 지금 근데 그 태주가 바루 바닥에서만 돌아다녀요. 음.. 여기만 왔다 갔다해. 아... 응, 왔기서 갔다 어? <웃음> <웃음> 어? 와, 저, 저... 뭐 생겼다? <웃음> <웃음> 여기 왜 너... 하... 하... 야, 도살인 하도 자나치바도이도도 도련님..이거 뭐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 거기서 얘기해 거기서 얘기해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웃음> 거기서 얘기해 <웃음> 아.. 오지마 오지아오 오지마 오지마 오지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하지마 도련님 뭐지, 좀, 뭐해주지요지지마지뭐 하지마. 내려놔 내려놔 지려놔내지려나 뭐지, 뭐지, 뭐지, 지 뭐지, 지 <번소리> <lav tunnel> 아 저거. 나계있어 어, 그게. 너무 달라. 어. 욱지. 욱지. 와. 잠깐. 와, 잠깐. 미치겠네. 아. 뭐다? 자 떨어졌어. 지금. 아. 장난 엄청 심하네. 애들이라서. 장난 엄청 심해 근데 왜뭐 혼자서 이렇게 심심이 됐네 응? 아, 뭐놀 사람 있었어? 아 맞다 미친놈 아몸 부서질 것 같아 아몸 아, 아, 부서질 것 같아 기억이 얼마큼 나는건 모르겠는데 몸 부서질만큼 놀았어요 아. 선생님 아. 어, 네. 아쌤좀 앉아 계시더구나. 아, 아, 하지만 쌤, 다리 쌤 일단 앉아 계세요. 일단 앉아 계세요. 아, 물, 물, 주머니 물 드시고. 아. 아, 물 드세요, 쌤. 아. 아. 와 여기는 그 무상이 문제가 아니고 태주가 문제. 이 아. 애기 귀신 장난치구만. 아유. 와 대개 놀랐어 진짜. 와 오늘 초반에 들어올 때부터 천지도령님하고 또 해야 쌤하고 타와다 진짜. 그 어떻게 뭐 덜, 더 얻어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냥 더 이상은 안되겠죠, 이거? 얘도..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여기가 되게 심플한 장소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뭐 이상 현상이 일어나기좀 어려워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아직 신령들이라든지 어, 이 무당이 모셨던 그 신명이 아직은 다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흩어져서 지금 막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고 터만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왔을 때뭐그 신령님들이 뭐 뭐라 그러지 어떤 현상을 보여준다거나 이거는 없어 음. 그래서 방송을 하기에는 어떤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 그런 방송 재료나 요건은 안 되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게 다예요 다고 대신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이콜과 저와 어, 그리고 천지도련님께서 내일 한번더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에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장소 가 어딘지 스포 가능합니까 혹시? 아 어, 가능합니다. 왜냐, 거기 현장이 어, 변수가 많을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아까 여러분들께서 살짝 말씀하셨던 심리학 개담에 나왔다. 응. 바로 그 장소. 네, 특정 장소에서 자꾸 이게. 괜찮아다가 어 여기는 좀 괜찮아 데또 이쪽 부분이야 가지에 보니까 방폭이안 되는데 그래도 여기는 됐는데 잠깐만요. 일단. 정신 차려. 어. 아, 오늘은 저희가 <웃음> 웬만하면 안실을라고 너무 위험해서 I'm <laughs> done.